온포입니다. 오늘은 그 무한잉크 복합기 브라더사의 MFC-T910DW 하이엔드죠 어, 무한잉크 복합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피가 상당히 큰데요 하이엔드라 그런지 엄청 크네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게 이제 전원 케이블이고요 이거는 꼭 필요하겠죠 전환 케이블 그리고 다음 거는 이 케이블 많이 보셨죠 이제 프린터기에 주로 사용하는 usb랑 프린터랑 연결하는 케이블 이거는 이게 하이엔드다 보니까 팩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팩스를 어 연동하라고 이렇게 전화선도 같이 해준것 같습니다 D60BK D60BK 월걸두 개를 습니다 그리고 BT5000Y BT5000Y 하란색이네요 BT5000C BT5000C UT5000M. 해서, 패킹도 엄청 안전하게 흐르지 않게 잘 왔구요. 안전 가이드가 있고요. 요즘에는 워낙 뭐 드라이브가 다 인터넷에 잘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업을 한번 꺼내 큰 데요 그래서 박스를 버리고 나니까 어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자 보이시나요 제일 처음에는 연도를 입력해야 돼요 20. 2크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크2크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보시면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닫혀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테이프로 막혀져 있네요. 그래서 테이프를 떼시고 테이프를 이렇게 떼시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닫아서. 들어갔죠? 파란색도 안 닫혀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거해주시고요. 뚜껑을 잘 결합해서 줄 겁니다. 네, 브라더 910DW, 하이엔드. 최종 스펙의 이 복합기는 잉크를 넣을 때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잉크도 쉽게 리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량의 검정색. 검정색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것 같아요 검정색도 마찬가지로 테이프가 붙어있어요 실링 처리를 잘해서 이제 배송 배송 중에 흘러 넘치지 않게끔 오 검정색은 정말 많이 많이 들어가네요 모든 옷도 끝이 없나요 보시는 것처럼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다 잉크를 집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잉크가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그냥 가득 차있는 걸볼수 있으시죠? 자, 시스템이 준비 중입니다. 약 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저희는 6분 동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용지를 넣는 방법은요. 이 트레이를 먼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드리고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A4 사이즈로 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A4 용지를 넣을 수있고 흔들리지 않게 A4 용지 사이즈로 이렇게 다시 조여줍니다. 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커버 닫아주시고 여기도 다시 넣어 주시고 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인쇄 품질검사 시트 네개의 컬러 블록을 형성하는 점선이 모두 빈틈없이 보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모두 빈틈없이 보여지죠? 자, 보시면 이걸 이렇게 꽂으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AF 제가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세워둠으로써 용지가 이렇게 일자로 잘써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일단 용지함을 설정해 주고요 지금 설치 지침을 인쇄 하겠습니까 예, 설치 지침을 한번 인쇄해 봅시다 설치 지침이 내려왔어요 자, How to install t h software 영어네요 버리시고 자 여러분 이제 컴퓨터와 복합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요 손을 꽂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 꼭 동영상을 보시고 설치 방법을 아마 습득하시는게 멘탈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열어, 열어주세요 열어 스캔을 열어주시고 이것도 여기에 있는 버튼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른 채로 이 뚜껑을 열면 됩니다 열어주시면 이게 자동차 콘네트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고요 이 안에 이 usb 포트를 꽂는 선이 있더라고요 특이하죠 깔끔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이 바깥에 많이 안보이기 때문에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을 잘 숨길 수 있게끔 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셨나요? 다른 프린터와 다르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한참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꼭 헤매지 마시고 한 번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합기 자체적인 설정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드라이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라더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고객 지원 들어오시고 이제 제품 지원. 와서 저희 제품을 검색합니다. 910 이겠죠. 여기 보면 MFC-T910DW 본인의 그 제품명에 맞게끔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드라이버를 먼저 잡아 주시고요. 저는 윈도우 10 64비트를 쓰기 때문에 이걸 설정해 줬어요. 이제 본인, 본인의 OS에 맞게끔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애플 사용자, 리눅스 사용자 다 있네요. 언어는 한국어로 하시고요 전체 드라이버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자, 동의하시고. 자, 4 0 9매가네요이 밑에. 자, 다운받으신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구요. 자, 익숙한 화면이죠. 자, 브라더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고 자 사용권 계약해서 동의합니다 연결 유형에는 와이파이를 잡아주셔도 되고 이제 이더넷이라고 해서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USB 연결이 가장 편하겠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USB 연결을 주로 하시고 컴퓨터가 그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랜카드를 지원하면 무선이 가장 깔끔할 거고요 근데 보통은 데스크탑에서는 랜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USB 타입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도 무선 네트워크 랜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요런 지금, 어, 요 리뷰 자체를 생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장치를 PC에 연결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자 모델 잘잡아주죠 T910DW USB고요. 표준 권장 소프트웨어 설치 중. 자, 잘 설치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브라더를 사시는 분들은 1년 연장을 해준다니까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AS 1년 연장할 수 있는 어, 프로모션 중이에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 해서 이제 프린터를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둘다 지금 최신 버전이네요. 자 그럼 아까 열었던 이제 T910DW 이걸 한번 인쇄를 해볼까요 인쇄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속도 나쁘지 않죠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일간의 소음은 있는 걸로 발견됩니다 여담이지만 원래 브라더가 미신기를 만드는 회사였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 좋은 프린터랑 복합기를 만들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 나왔을 때뭐 카트리지 정렬을 한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절로 26장 출력했고요 인쇄 품질 또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하죠 옛날에는 뭐 브라더가 약간 흐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런거 같지 않고요 괜찮아요 그에 뭐 번짐도 없는것 같아요 원래는 그 잉크젯을 쓰다보면 좀 번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번지지도 않고 출력 너무 잘 됐죠 버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팩스 버튼이 있고요 스캔 버튼 스캔은 여기다 올려놓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재다이얼 일시정지 이 버튼은 팩스 보낼 때 쓰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스캔 백 칼라 요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 브라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갑자기 USB를 들고 와서 이거 출력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USB에 꽂아서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네 이번에는 어, 스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어주시고, 저희 이번에 9월 말에 오픈하는 저희 공인중개사무소 자, 스캔을 하고 싶은 방향을 아래로 가게끔 놓으시고 닫으신 다음에 스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미디어로 PC로 이는 PC로 파일로 스킨명은 컬러 자,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PC에 연결하려면 USB로 지금 스캔을 잘하고 있죠. 가는게 보여집니다. PC 에서도 자 이렇게 스캔이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좌우로 휘지도 않고 마치 이렇게 만든 것 마냥 깔끔하게 지금 스캔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캔을 아까는 이렇게 위에서 한 장씩 스캔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량의 문서를 스캔할 때는 귀찮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트레이로 스캔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캔하고자 하는 면을 아래로 가게끔 준비하신 다음에 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맞춰서 a 이 용지를 인식하게해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자, 아래에서부터 한 장씩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한 용지는 이제 정면을 향해서 나오게 되구요. 이처럼 두장 두 이상의 문서도 쉽게 하나하나 스캔할 필요 없이 연속으로 스캔을 할수 있게 컴퓨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스캔 잘 되었죠? 두 번째 것도 물론 스캔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스캔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복사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복사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걸 열어서 놓고 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한 장씩 복사하는 방이고요걸 누르면 컬러로 복사를 하게 되고, 이걸 누르면 흑백으로 복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복사인데 원본과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흑백으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백으로잘 복사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량의 문서도 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장을 아래 놓고, 부장을 놓고, 흑백으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장이 잘 복사로 복사해서 나오죠 자 이렇게 도장다잘 복사해서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제 프린터를 할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브라더 검색해 주시고 여기 브라더에 아이프린트와 스캔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어플도 많으니까 라벨이랑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추가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왠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까지 전송할 수 있죠 팩스 미리 보기도 볼수 있고 복사 전에 미리 보기도 볼수 있고 기계 상태도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캔 복사 미리 보기 기계 상태 제품의 어플로 제품의 상태를 볼수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차를 견적 받은 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용지를 일반 용지에 A4 용지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어플로 보낸 사진이 잘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제가 그 파사트 모델을 어, 견적 받은 걸 사진 찍어 놨는데 잘 나오죠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서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면 인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두장 스캔했었는데, 자, 양면 인쇄 버튼 눌러봤는데요. 인쇄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단면으로 인사할 때보다 시간이 좀더 걸리지만 이걸 다 출력한 다음에 뒤집어서 번거롭지 않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는 처음에 저희가 두개 스캔했던 기본 설명서고요. 뒷장에는 이렇게 두 번째로 스캔했던 저희 중개사무소에 출력되었습니다. 이처럼 910DW 하이엔드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양면 인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박싱 연결 방법 이제 컴퓨터 설치 방법, 어플 연동, 복사, 스캔, 이제 구조, 이런 거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어 양면 인쇄까지 보여드렸어요. 어 이상으로 브라더 복합기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 you remember